낙지덮밥 먹어볼까? 짜장 짬뽕 탕수육만 먹다가 시켰지. 통통한 낙지살이 입안에서 매콤달달 양념이랑 트위스트 함께 주웠네. 아, 낙지가 진짜 부드럽다요 <웃음> 부드럽다요 낙지가 진짜 부드럽네 이게 굵어서 좀 질길 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슬금 하면서 씹혀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맛. 조금 조금씩 비벼서 이렇게 먹어야지. <웃음> 어 비주얼 봐 장난 아닌데요? 이게 와 항상 푸면 이 내가 보는 쪽에서 엄청 예쁘게 퍼지는데. 이거를 하게 된 것도 지난번에 이제 편집자 친구 오고 해서 아내랑 같이 여기서 짜장면, 탕수육 그리고 무언가를 시켜 먹으려고 하다가 아내가 낙지덮밥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거 전에 찍으려고 했던 메뉴가 있었는데 어, 낙지덮밥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낙지덮밥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먹고 지금또 먹는건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참이집 차돌짬뽕이라고 있거든요 차돌짬뽕 진짜 맛있어 꼭 여기서 차돌짬뽕 기본으로 시키고 탕수육, 짜장면, 그 외의 것들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아, 차돌짬뽕 영상 여기 있으니까요 아, 여긴가? 여기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이제 뜰 거예요 <웃음> 소랑 한번 듬뿍 먹어볼까? 양파 가득 이제 다 비벼도 될것 같아. 그래 이걸 편집하는 편집자는 이걸 같이 먹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침샘이 폭발하고 있을거야 <웃음> 음, 음, 음, 편집하면서 힘들겠구만 아니, 중국집에서 맨날 짜장면, 짬뽕 먹다가 최근 한 20대 후반 돼서 볶음밥 한두 번 어쩌다가 시켜먹어봤는데 앞으로는 좀더 다양한 요리들을 시켜먹어봐야 되겠어요 <웃음> 아, 너무 맛있는데? 제가 요즘 지나가다가 요즘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어, 홍, 홍사운드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어! 맞아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같이 사진 찍어요! 이러면서 사진 찍자고 막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먼저 이야기 안 하면, 혹시나 사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지나가실까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보통은, 어! 정말요? 어! 같이 찍어요! 네!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찍는데, 저번에. <웃음> 그냥, 어, 혹시 홍사운드 아니세요? 그래서, 어, 네, 맞아요. 같이 사진 찍을래요? 이러니까, 아 아니요. 저는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막 이래가지고. <웃음> 그때 좀 많이 뻘쭘했습니다. <웃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래서, 음, 어,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냥 갔죠. 많이 봐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웃음> 이래서. 음. 아잘 먹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음식 어땠는지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댓글이, 좋은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